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매우 뜨거운 만큼 배틀그라운드의 아이템들은 현재 매우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운터 스트라이크 칼들이 더 비싸긴 하지만 여튼 평균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아이템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 덕분에 아이템들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요 이러던 와중 배틀그라운드의 아이템들이 개인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018년 5월 3일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에 한가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 아이템 중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들의 개인 거래를 비활성화하겠다는 공지였는데요 내용은 대충 요약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이템들의 장터거래는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나 개인과 1대1로는 배틀그라운드의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최근 배틀그라운드의 개인거래를 통해서 부정행위나 원래 의도와 맞지 않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개인 간의 거래를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했듯이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결국 핵 유저들은 핵을 통해서 빠르게 인게임 머니를 벌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작강을 하여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 돈을 불리는 뭐 작업장이라면 작업장이라고 할수 있는 수단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1대1 거래를 막은 것이라고 추정됩니다만 뭐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이런 방도를 취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돌려 말해보면 아직도 핵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시면에서 판치고 있으며 결국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막아버린 것이죠 국내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운 꼴이라면서 별로 달가운 여론이 생성되고 있진 않은데요 결론적으론 핵 쓰는 친구들 덕분에 애꿎은 일반 유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 역시 좋은 중국에는 죽은 중 주... 아무튼 이번 거래 비활성화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풀릴지도 정말 미지수인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